토양 기반 조성이요. 자 다시 한번 합니다. 손 들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, 보이지 않는 토이다자 초기 활착에 성공해야, 성공해야 다수하게 온다. 정식 개화 전. 짜, 짜, 짜, 짜. 너무 쉽다. 예. <웃음> 네.